요르르 오늘 아빠랑 워터파크 가기로 했지? 다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엄마는 할머니댁 다녀오는 거 알지? 네 물론이죠 아빠랑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음 그래 조심히 있어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오늘 워터파크 가는 날 오랜만에 아빠랑 워터파크 가는데 어떤 수영복을 입고 갈까? 오 이게 좀... 이게 줄까? 오. 오늘 사진도 찍고 워터파크에서 가장 높은 슬라이드를 탈 거야. 어 소리 지를 생각이 너무 행복해. 왜 <웃음> 여름을 엄청 신났네 아, 어. 오빠는 워터파크 가는데 안 신나? 아, 신나긴 하는데 아, 아빠가 오늘 정말 가시는 거 맞아? 아니 잘못한 거 아니야? 그래. 오늘 주말에 같이 가자고 새끼 손가락 긁고 약속했는 걸? 그런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걸? 어? 응? 오늘 아침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? 어, 아, 아이... 아빠 일어나봐요. <웃음> 어... 어... 일어나보라니까. 아... 어 음... 어... 음... 어, 무슨 일이야? 아빠 오늘 같이 워터파크 가기로 한 날인데 어? 맞다 오늘 회사에서 소리 달라고 했었는데 어 잠깐만 딸 네? 그게 무슨 아 이걸 또 깜빡해버렸네 아유. 아빠 유아아 잠깐만 잠깐만 응? 이거만 끝나고 어, 가자 워터파크 어. 잠깐만 잠깐만 아니 워터파크 가자니까요 아빠 잠깐만 잠깐만 啊嗯ル괜찮나 아! <mayor> 진짜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언제까지 음 지금 12시니까 한 오후 2시 음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시아아아아 아, 아, 딸. 어, 저기 있네. 저기 네 저기 네 저기 네아이이 요로라 이 언니 봐. 빨리 수영복 입어. 이제 워터파크 가야지. 가자겠어요가자 가자, <웃음> 가자. 어. 우리 딸. 왜 그래? 왜 그러는데? 너 같은 가겠냐 왜 그러지? 간지이지 마. 어미쳤 안 삐지겠네?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? 딸 아빠가 정말 미안해 문좀 열어봐 <웃음>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아빠가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아휴 진짜 아빠는 정말 구제불능이라니까 아이고 이걸 어쩐담 우리 딸이 어! 진짜 삐졌네 <웃음> 아 어떡해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님아 님? 네 며칠 전부터 워터파크 갈 생각에 노래를 저렇게 부르던데 그걸 까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그래 니 말이 다 맞다 워터파크를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까먹고 아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일어나고나 정말 구제 불능이 나빠야 맞아 구제불능 앞에 노답도 붙여야 돼요 이 그래, 노답아 그래, 그래 맞아 아빠는 노답 음, 구제불능이야 아난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<웃음> 맞아요 맞아요 당신은 실패작이야 지금 나가서 어? 빨리 워터파크라도 하나 만들어 와 리아야 워터파크를 만들라고? 그래 우리 귀엽고 깜찍한 우리 딸한테 워터파크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어? 어? 이거 뭐야? 뭐야? 내 방문 앞에서 사라 화가 좀 많이 났네 <웃음> 이건 대본에 없던건데 이렇게 화끌하게? 아 아무튼 아니 근데 가능해요? 음. 그래도 워터파크 느낌 나게 만들면은 우리 딸이 금방 화가 부릴 것또 같아 또 설마 뭐 수영장 풀어나 갖다 놓고 그냥 워터파크라고 막 빡빡 우기는 거아니지아니야 따라와 아, 우리 딸 아빠가 거실에다가 진짜 워터파크를 만들었다니까 워터 슬라이드도 있어 아 진짜로 워터파크 갈 필요도 없이 거실에 있다니까 우리 딸이 좋아하는 워터파크 응? 짜라라라 짜라라라라 아... 우리 딸아 재밌다 <웃음> 우리 딸 아, 어때? 재밌다. 엄청 재밌어 보이는 워터 슬라이드야. 아빠가 만들었어. 슈... 한번 타봐, 한번 타봐. 우리 딸 한번 타봐. 어 귀여워라. 어이구 귀여워라. 아이고 아이고. 타봐 타봐 타봐 타봐 타봐. 재미. 아아 아. 아, 아. 어 이거 와. 재미있만 재밌게... <놀람> 오, 홀리, 홀리, 몰리. 아, 아빠, 아니 그런 이런 이, 이게 뭐예요? 이게? 이거 보세요. 이게 뭐야? 이게? 하, 이걸 지금 워터파크라고 만든 거예요? 하, 안 되겠다, 리아야. 리아야, 네. 정말 네. 집에다가 멋진 워터파크를 만들어야겠어. 그래야지 우리 딸이 화가 풀릴 것 같은데. 어떡해요? 해봐야지 그래요 음이 정도면 잘 지은 거 같은데 딸 빨리 내려와봐 어? 허? 왜? 버지 말라 했지 말거지 말라 했지 딸 너를 위해서 아빠가 짜자자자잔 따라라라따 집을? 워터파크로 만들었단다. <웃음> 하지만, 이게 다가 아니야. 자, 올라와봐. 오케이, 아빠가 너를 위해서 엄청 재밌는 슬라이드를 준비했단다. 자.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죠? 자, 물살을 타고 출발! 출발합니다. <웃음> 출발하세요. 왜 이렇게 빨라? 화장실을 지나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때, 점점 올라가는 이 공포가? 아빠! 이거는 대충 빼우려고 하지마요! 아직 화안 풀렸으니까! 음, 한번 재미있게 떨어져봐라! 어? <웃음> 우리 동네가 다 보인다!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! 아 근데 요로로발안 씻었니? 아유. 아빠 말 걸지 말랬지 <웃음> 자 이제 떨어진다! 야, 긴장해!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? 응? 예 이게 바로 워터슬라이드지! 너무 무서워! 가자 이번에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Ow! 자 여기서 멈춰가지고 바닷속을 구경하는거야 자 물고기도 와. 보이지 저기 니모도 있네 니모 찐동발이다 너무 예뻐 자 이제 이 버튼 누르고 W 꾹꾹어어어쩐어어흡아높흐 <웃음> 자 이제 올라가서 야 지금 우리 집이 다 보인 보이... 어 리아 오빠 자 근데 이 어떤 어떤 슬라이드가 이렇게 물을 <웃음> 타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? 너무 무서워요. 야자 올라간다 어 저기 노루루가 <웃음> 보이는구만. 자, 정말 재밌는 마지막 워터 슬라이드일 거야. 이거는 수영장으로 떨어진다. 아! <웃음> 오, 와,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오, 오, 오, 오! 아! 아! 아! 아! 어때 요르르 아빠가 만든 이 워터 슬라이드는 엄청 음? 재밌어요! 아빠 이번만 특별히 내가 화 풀어주는 거야? 음, 음, 아 이거 여기서 수영도 하고 저기 앉아가지고 과일도 먹고 그래 완전 와, 수영장이거든 완전 야 리아야 응어 화를 풀었어 만들기 잘한 거 같아 어? 어? 아빠 이거 어떻게 지우죠어 <웃음> 어, 여보! 아 왜.. 아이 집이 이게 뭐야? 무슨 일이야? 아니 어? 그게 아빠가 일을 버렸어요. 아 그래? 그럼 엄마도 재미나게 들어볼까? 아하아아아 어? 엄마! 어? 야아악! 어이구 안녕! 야 오늘 같이 워터파크 가기로 했잖아. 너왜안 왔어? 맞아! 아, 아니 아빠가 아이 늦잠 자서 어? 음. 그래서 그냥 집에다 워터파크 만들었어요 뭐? 그래 그럼 우리도 넣을래 아이들잘 왔다 어? 워터파크를 왜 가니? 집이 있는데 자 올라와서 슬라이드도 타렴 또야 아, 아, 아저씨 최고다 아 여기서 타고 내려가면 되거든? 한번 타봐 자, 내가 도요. 먼저 갈 거야 야이 비켜이 아 저거 뭐야 자 명신 음, 가세요. 아, 어, 오빠 <웃음> <웃음> 위층으로 와요. 저 다이빙 할 거예요. 어, 다이빙대도 만들었지. 그치 그치. 빨리 제방으로 오세요. 야 시원하고만. 야 위를 보세요. 위를 위? 야 거기서 다이빙 한다고? 이할게요봐봐 봐. 잘 보세요. 스 다이빙. 야, 아스팔트로 떨어지면 어떡해 물로 떨어져야지 <웃음> 아저씨 리아가 안움여요 <웃음> 오케이 요러분 <요르르> 다이빙해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당신도 한번 다이빙해봐 내 <웃음> 차례인가? 나 댕댕이, 유치원, 수영반, 엘리트 출신, 간다! 이야 와, 아 멋있게 타이비 하는데 이번엔 내 차례야! 간다, 중흑대 던데무 타이비야! 멋있게 타이비 하는데아 야, 얘들아, 아, 진짜 타이비, 진짜 재밌다! <웃음> 괜찮아? 아, 이 아, 괜찮아, 다이빙. 뭐 별거 있다고 아, 여기 앉아가지고 여유를 좀 만끽해야겠구만 와... 야, 당신이 의자가 됐는데? 아... 여보 앉아요 뭐라 일체 나는 거야 야... 늑대야 너 정말 여유를 즐기는구나 네 기분이 좋구만요 자 이거 투보도 타 투보도 야... <웃음> 어땠다 이제 화장 좀 풀렸어 완전 워터파크보다 더 좋은 워터파크를 만들었다고 음... 쏘굿 근데 우리가 오므로 피곤 자요? 오늘 어디서 자냐고? 음, 물속에서 자야 될거 같은데? 오 마이 갓! 아빠! <웃음> 한번더 <번도> 다이빙 갈게. <웃음> 물... 야. 리아야! Yeah, yeah. 정신 차려, 리아야! Yeah, yeah. 물속에서 yeah, yeah. 물아, 물로 다이빙을 해야 될거 아니야. 아이, 잠깐. 시험 때. 내 친구도 불러야겠다 아줌마 정체가 뭐예요? 돌고래 카측 놀자 야너 몰라? 우리 엄마 감성돔이야 감성돔 <웃음> 물고기였단 말이야? <웃음>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요리야 아무래도 오늘 캠핑장은 못갈거 같은데 오! 오! 오! 노! 오! 노! 노! 그러면 하지 마요. 어! 이걸 어쩌지, 리아야 그랬다는 그런 나쁜 말 하지 마. 어? 아무래도 집에다가 캠핑장을 지어야 될것 같은데. 노! No. 곰도 한 마리 한, 한 마리 한 마리 풀고. 노! No. <웃음> <웃음> 뿅! 바이 안녕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